미드제드 버려 경험치도 안줘 경험치래 돈도 안줘어 영향력도 없어 미드제드 버려 탑으로 가 구매랑 한번더 피해야 되는데 에 <웃음> 부시에 가면 아무것도 못 하죠. 그냥 나르 개조밥이죠 근데 저거 나르는 무조건 미니 나르 때 킬각이 심음 계속 나와 킬각 린탄만 안사면 바로 여기서부터 존나 날먹 킬각 착을 차치했습니다. 에빠졌습니이득아 근데 빛만 괜히 들었다. 점화가 아니라서. 아 근데 탑이 더 쉽냐 왜 미드보다 길잡네 라인이 길어서 그런가? 너 미쳤어? 어딜까 어딜까 어딜까 그래 다이브 자 이거 헉 우습니다아나야 제발 닌탐만 사오지마. 그렇지 너딜 가야지 그렇지. 딜 말없지. 나가지 없는 쉑. 이거 먹어? 아! 와 이게 맞아? 다음에 나를 이거 빠지면 들어가야겠다 일부러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아 <목소리> 어... 아에 어 이거 탑재드 진짜 이거 철거 들고 해볼까? 철거 들고 하면 게 쉬울 것 같은데? 아닌가 철거 개호반가? 어? 자, 10초 뒤에 딸만 해, 그냥 다이브 한다는 마인드 실패해도 어쩔 수 없음. 그냥 일단 해봐, 들어가야 돼. 여기 아 잡아줘. 나 와, 와, 여기 개 쎄네. 나이스 와 이게 탑인가? 이걸 풀어주네 야 탑재드 하셈 님들 탑재드 해야겠다 이제부터 <웃음> 개재밌네 아니 미드재드 지금 4연패인데 탑재드 이걸로 각인가 바로 이거 사고 탑은 신발이 필요 없으니까 독딜. 아야, 아야. 아프다잉? 인정. 일단 냅다 R 뽑고 빠진 다음에 W Q 평 들어가서 막 하고 나도 DG 자 응원, 나이스 우리 팀다 죽여. 좋아요 야 아까 탈리아 나 죽였으니까 이번 턴 죽여야겠다 이거 생각이 있어 잘 봐요 이거 라인을 밀고 이제 탈리아가 살잖아 방금 죽었으니까 바로 뛰는 거야 레드에 탈리아가 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 와라, 와드 나와 받고 여기가 제일 자신 있는 거 있죠? 상대방 정글 죽이기 레드가 딱 살아 있으니까 이제 여기 존버 나르... 나르 따는 것보다 아니야, 이건 해야 돼. 뭐야, 얘! 일단 얘는 죽이고, 생각! 반대로 돌아? 지금! 나이스! 이게 탑 차이. 아, 근데 형들 개꿀인게. 제스 이거 돈 엄청 크다 확실히 이런 차이긴 한데 진짜 크다 우리... 이제 군 걸리면 바로 죽는 거예요 저 나는 잡았죠? 뭐. 아, 어? 따라가고 평습니다 야 탑하니까 스트레스 진짜 1도 없다 야 라인전 하다가 지면 지는 거고 어, 이기면 이기는 거고 이제 나를 입장에선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.. 쟤드 존나 쎄네 이러면서 이제 잡맞죠흐 아, <웃음> 야, 레벨 봐. 1 4레 혼자 혼자 URF 하는 중. 내가 봤을 때, 라인전 어려운 상대는 그, 점화 들고 라인전 쉬운 상대는 헬들어야겠다간다나려야10 s e c o n d 제대로 사이드 운영. 아, 뒤치 돌아야겠다. 와, 나이스. 야, 카식으로 해야 돼, 카식. 나이스! 이들은 내가 봤을 때, 티어 진짜 올라가고 그때 해야 될것 같아.